망고 네. 만져 왜? 라고달라고아 a n g o m a n g 응? 응? 응? 망고 망고 망고 애기가 됐어. 우리 망고. 망뭐 거야? 고기하는 거야? 순이... 잘 됐어? 순이? 순이? 아 행복해 지금 엄청 신났어요 순이! 기분 좋아? 저게 누구야? 순이 아니야 순이야 <웃음> 언제 거기가 있대 순이 이제 순이도 쪽이 올라오 여기에서 자는 거야? <웃음> 어휴 좋아 어휴 <어이>, 좋대 어. <웃음> 아휴 이뻐요 순이 아휴 순이 이쁘다 <웃음> 순이 봐요 응 음, 알고 있어 어떻게도 그랬어 순이 <웃음> 네.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라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망고, <웃음> <만고>, 뭐지? 망고가 <웃음> 뭐지? 핥아줘요.